음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 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오늘 보시면아시겠지만 차량 등록 사업소에 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고객님들하고 중고차 이제 구매하실 때 만나러 이제 자주 오는데 오늘 이제 제가 구매한 카니발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냐 번호판 발급해서 받으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신차딜러들이 해주는데 저는 이제 이따가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예비 번호를 10개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릅니다. 근데 그걸 신체들한테 맡기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그, 내가 원하는 번호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사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보통 개인이 저처럼 이렇게 내가 골라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이렇게 대행사에서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한금으로뭐다 써가지고 본인이 신청하고 주고 뭐 위임장 이전한다 그러면은 뭐 음. 위임장 뭐 써야 받아서 뭐다 써서 어. 뭐 예. 예. 이전도 복잡해요. 그러면 음. 계약서 써야지, 이전 신청서 써야지, 위임장 음. 써야지, 음. 공채 사야지. 음. 예, 그건 본인이 다 해야되지 데 이제 보고를 지적해 주시는거죠 이게 스수료가 15,000원 어. 네. 아, 왜냐면 저도 지금 혼자 하려고 왔다가 음. 사장님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훨씬 낫네 이거 하려면 지금 주소 틀렸지 네, 그렇죠. 영업소 가서 도장 받아가야 되는거야 아, 네. 여기서 그냥 수정이 되시니까 행정사라서 그렇죠? 우리는 아. 이제 영업소에 도장들이 있어 현대, 네. 아. 기아 이런게 네. 그래서 정정을 우리가 해야주지 아. 그러려면 가서 영업소또 하루 날리는거지 또 아, 그렇지, 그죠. 지금 이제 제 차량 번호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10개 나오면 제가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 3398, 7504, 3304, 3342, 3394, 3351, 3 3 9 3397, 4039, 4039, 4039, 사구사구 7549, 7549 7549 괜찮은 거 같은데? 7549이거7549네십번이요아 골랐습니다 불렀을 때 여기 다 입에 착 붙는 번호로 골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번호를 골랐습니다 7호사고로 골랐는데 다른 것들이 입에 좀착안붙어서 7호사고로 골랐습니다 어 요거 대행사 하시는 분이 아 사장님은 저희랑 좀 번호 고르는 게 다르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여기 대행사분은 자기들은 번호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선호한다고 하면 33이라는 게 조금 발음이 좀 어려워서 7호사고 7호 사고 벌써 외웠죠 네. 뒷거리에서 카니발 7호 사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기다리다가 앞에 분이 오늘 뭐 지금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오전이 지금 10시, 11시 전이라서 좀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부족부족해요 근데 오늘 아까 제 앞에 번호 분이 시설을 다 챙겨왔는데 뭐 도장 같은 거 하나 누락됐다 그래서 지금 집에 다시 가셔야 돼요 찍어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신차 딜러가 이제 준비해 준뭐 출고증, 뭐 제작증 요 정도랑 보험은 어차피 누구나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서류를 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방문한 게 10시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55분. 지금은 제가 한 20분 동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해주시고 해주시고 해주시고. 저뭐 글씨 하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걸 직접 하려고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번호를 제가 고르려고 한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저처럼 대행사분 연락해서 15,000원 주시고 문제나 뭐 이런 거다 해주시니까 솔직히 너무 편한 거 같습니다 새 차를 뭐몇번 사보겠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 금액도 1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하잖아 편안하네 보여져가지고 너무 꽉차이이게 바로판에 시들어 안, 안 들어갈 아, 정도로 그러면 고정이 딱된 거니까 거기 이제 봉인 끼면 그래서 딱 소리 날떡까지 하면 아 끝난 거다 끝난 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아. 어차 직접 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오셔서 차량등록과 오셔서 하셔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안한게 뭐냐면 서류 준비하고 도장 준비하고 인감 준비하고 이런거 전 하나도 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10시 25분에 왔는데 지금 뭐 제가 주소 한번 잘못 써가지고 한거 빼고는 한 40분 정도 걸린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글씨 하나 안쓰고 네, 뭐 번호표 한번 안 붙고 너무 편하게 다 해주시니까 이 정도 서비스에 15,000원 지출이다? 개꿀이지 진짜 네. 제가 명함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분 한번 연락 많이 하시면 수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네, 전화하셔서 항상 문의하실 때멘토현중고차에서 아, 보고 연락드렸는데 라고 하시면 더 아마 친절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멘토현중고차 네,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